우리 얘들아, 얘들아 딸돌. 둘, 넌 어, 얼마 전에 시험 때라고 해서 시험 공부로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하고 시험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 난 그때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 시험 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줄까 해서 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첫... 때는 언제? 초등학교 때 음. 이제 중학교 시험을 칠 때는 직구모고 달라가지고 음. 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오는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면 그 학교에 가서 거기서 시, 직접 시험을 치렀거든?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깐 그러고 또 어, 1차로 시험을 보고 떨어진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2차 시험 제도가 있었어 그래, 그래서 이제 중학교 그러면 학교마다 어느 어떤 학교는 1차 음. 계열이고 음. 어느 학교는 2차 계열이고 음. 이렇게 이제 다 지정이 돼 있었어 그런데 물론 이제 나도 어 1차로 이제 학교를 지원했는데 그때 나는 초등학교는 효재 음. 국민학교 종로에 있는 그 거기를 지금.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성적이 좀 괜찮은 편이니까 아, 경기중학 음, 1차로, 1차로 경기중학을 지원해서 경기중학에 가서 이제 시험을 치렀지 공부 잘했군요. 그럼 음. 그래서 음. <웃음> 이제 뭐 과목마다 시험 시간이 있고 그때 나오는데 어딴 시험은 별로 생각나는 게 없고 나는 생각 한 사... 나, 하나도 나 아, 나한테 지금까지도 뭐 전혀 잊을 수 없는 음. 기억 중에 하나가 산수 시험이거든 음. 근데 이제 산수 그러면 내가 다른 과목은 뭐 유난히 남보다 뛰어나게 잘한 거는 별로 없었는데 음. 산수만큼은 잘해가지고 음. 내가 별명이 그때 산수 박사야 산수 박사 나는 <웃음> 산수 못했는데 <웃음> 그래 이 산수 시험 시간에 아니 어느 정도로 잘했길래 산수 박사라고 그랬어? 아니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 모르는데 담임선생님이 잘못푼 거를 내가 풀었나봐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그냥 어... 나 어... 내가 산수 를잘 한다고 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 어, 그런 기억이 나. 어... 어쨌든 산수 시험 문제를 딱 받아서 이제 시, 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도르래 문제야 도르래 이렇게 어, 음식 도르래 어, 음, 어. 음식 도르래 뭐 고정 도르래 뭔지 그 명칭도 좀 읽고 그 도르래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풀려고 이렇게 는데아 근데 지금 얘기하기 전에 지금은 대개 객관식 아니야 네개 중에 하나 다섯 개뭐 중에 하나 고르는 오지선다 뭐 사지선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그럼. 객관적인 문제가 없었지 전부 주관식 문제였어 풀어나가는 거지 풀어나가. 그래서 풀어서 답내고 풀어서 답내고 그런데 이제 그 도로래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점점점점 모르겠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를 못했군 아니, 문제는 이해를 했는데. 안 풀어진 거야. 풀려고 하는데. 아. 어, 뭐 이게 뭐안 되는 거야. 어, 뭐 이렇게 안 돼?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점점, 점점 안 되면서 조급해지고. 그럼. 어. 그러니까, 뭐, 머리는 점점 하얘지고. 뭐, 그냥. 진땀이나고, 진땀, <웃음> 진땀이고 답답하고, 그러고 또막또 보고 또 보고 그래도 점점 점점 이게 안 되는 거야. 아유. 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래도로레 문제라는 건 특히 내게 있어서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음. 좀 만만한 것 중에 하나가 도로레 문제였는데 음. 그 만만한 문제가 그렇게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 뭐, 말할 건뭐 있어? 음. 이게, 오기도 생기고. 그럼. 막, 그래서, 그걸, 풀려고, 그냥, 아무리 진땀 풀려도, 점점 머리는 하얘지고. 물건 늘어졌군, 그러니까. 어, 물건 늘어진 거지. 나의 자존, 이게 뭐, 이런 게다 있네, 그러면.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깨달은 게. 아이고. 아, 시험 볼 때마다,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모르는 문제는, 이렇게 뒤, 뒤로 남기고 아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된다 하는 게그다 선생님이 이미 가르쳐 준 건데 그것조차도 생각이 안 났던 거야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그걸 남기고 이제 시작을 하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반도 못 보고선 결국은 종이 쳐버렸어 에이구. 그러니 뭐 100점을 받아야 할산수시험에뭐 50점이 될까 말까 한 점을 받았으니까 음. 당연히 붙을 수가 없지 아니라도 뭐. 떨어졌구나 <웃음> 거기 이제 발표원을 갔더니 그게 떨어진 거야 <웃음> 그래가지고 결국은 2차 시험을 보게 됐지 그러면 2차 학교 시험 때도 또 생각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아! 동성 시험 보러 갈때그 시험지에 문제 중에 딱 야, 이거건 어. 기발한 문제가 있구나 어, 그게 생각나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 그건 참내 나름대로 그 당시에 <웃음> 그 문제를 보면서 야, 이건 너무나 기발하다 그렇게 생각한 게 있었거든 어, 그게 어떤 문제였는데? 아, 그거 <웃음> 아, 근데 그거는, <웃음> 다음번에 <웃음> 아, 얘기해. 아, 예. <웃음> 아, 뭐, 뭐지? 아이고. 자, 그럼 오늘은, <웃음> 할아버지의 그 시험 문제, 시험 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꼭 니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잊지 말고, 음. 시험 볼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얼른 뒤로 넘어가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말라. 그러고 얘기를 하고 싶어 됐지? 다음에 봐 그럼 얘들아 안녕, 안녕.